여러분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모영순의 모! 아이 아. 모영순과 아이린이 그지 놓치면 아쉬울 이야기를 모아 모아 챙겨드리는 검은사다입니다와대체 아, 아. 아. 아. 아. <웃음> 우리 아이린 리액션은 언제쯤 될까요? 아영님이랑에이님처럼 발랄한 사람이 있다면 저처럼 좀 사람도 있어야죠 에? 네. 에? 예 <웃음> 저 점검 때 라이브 방송에서 아이린 진짜 보고 싶었잖아요 재밌게 진행 잘 하시던데요? 에이든이 어려운 질문에 대개 진지하게 답변도 해주고 업데이트 내용도 잘 설명해 주어서 다행이었는데요 아 엄청 발랄하던 사람이 어, 다운돼 있으니까 걱정도 되고 그랬어요 어, 자리 돌아오시고 나서 진짜 울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잘못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 음. 핑계대지 않고 진정성 있게 사과를 드리려고 갔는데 괜찮아 울지마 이렇게 해주시는 모험가 분들을 보고 너무 감사해서 울컥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저 저희가 오전 10시에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가장 많을 때는 이제 거의 1000명 가까운 어... 모험가 분께서 함께 해주셔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신 만큼 또 채팅 속도가 어마어마했어요 <웃음> 이게 모든 분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현장에서 읽기는 조금 어려웠지만 어, 다시 보기를 통해서 이제 응원과 격려를 확인하면서 저도 엄청 감동했습니다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건의사항 들려주신 모험가 분들도 많던데요 어, 란의 새로운 모습을 더 빨리 보고 싶다는 내용부터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들려주셨던 의견들은 우리 에이브님 꼼꼼하게 적어서 담당자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어, 모든 건의가 아무래도 즉각 반영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모언가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눈 것이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 말씀 주신 부분들이 꼭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아이린 너무 열심히 본것 <웃음> <입은> 같은데? <웃음> 아니, 에이드이 말하기로 아이린은 아이린의 본업에 충실했다던데 그중 하나가 방송 모니터링이에요? 아, 그럼요. 그 방송 중간중간에 일부 모험가 분들이 영지 조경물 달콤한 집을 통해서 출석 인사 보상인 달콤달콤 사탕을 획득할 수 없는 현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바로바로 문의주셔서 공유 드렸고요. 맞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다듬어짐에 변경된 사항들을 말씀드리고 또 반영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에이드이 아이들이... 그 확인할 거 있다고 노트북으로 그랬구나. 아 어, 에이든님이 정리해두신 패치 노트에 기획자분들 코멘트가 추가되면 달려가서 수정하거나.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한잔 마시고 해. <웃음> 한잔 마시고 해. <웃음> <웃음> 하는 것처럼 각종 배너를 설정하는 등 이것저것 챙기느라 이쪽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 네, 그래 보이긴 했어요. 확실히 어, 각자 방송을 이끌어가는 또 공식 크리에이터로서 또 모험가님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는 CM으로서 때로는 뒤에서 어, 다른 이들을 돕는 동료로서 열심히 활약한 하루가 아니었나 합니다. 아, 동료하니까 이 갑작스러운 <웃음> 마이크 문제도 금방 해결한 PD님 제작진 문제기도 엄니처? 이른 시간에도 방송 시청해주신 모험가 분들께도 엄지척 해야 할것 같습니다 엄지척 해주세요 네 <웃음> 아니 아니 엄지척 이거 해주세요 싫어 <웃음> <웃음> 다가오는 주말까지 사용하면 좋을 만한 아이템이 이번 주에도 있을까요? 아두개 있어요 영수님 저희 2주년 맞이 라이브 방송 했던 거 기억하시죠? 아. <웃음> 네 그럼요 그때 어, 쿠폰이 너무 작고 소중해서 <웃음> 남창기 개발 PD님의 깜짝 선물이 없었다면 정말 아쉬울 뻔 했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 선물 중에 기간제 아이템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기술 추출권은 3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 중 삭제될 예정입니다 어? 이거 그 레벨 교환권은 기간이 다른가봐요? 어네 3월 2주차에 레벨 교환권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없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이번 주죠 3월 아. 3주차 업데이트 점검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소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이템 사용이 어려우셨을 모험가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레벨 교환권은 4월 1주차 업데이트 점검 전까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 아 근데 이거 월바기 때마다 너무 헷갈려요 전에 아이린이 어, 주차 기준 알려줬는데 4월 1주차가 언제였죠? 어, 검은사막 모바일이 주차를 안내드리는 기준은 국제표준화기구 ISO에 따르고 있어요 목요일이 포함된 주가 1주차 아 그러면은 어 잠깐만요 이. 어 3월 4주차는 3월 26일이 포함된 다음주이고 4월 음. 1주차는 어 4월 2일이 포함된 다다음주구나 네 맞아요 <웃음> 아 시간 진짜 잘 가네요 저 그것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거 있잖아요 모험담 이벤트 금요일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것 같아서요 아네 어, 지금 열심히 사연을 추리고 있는데 재밌는 것도 많고 감동적인 것도 많더라고요 어 저희 이거 다음주에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감할 수 있는 여러 사연과 꼭 챙겨야 하는 내용이 궁금하신 분이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웃음> 이거 거의 조건 봤 <웃음> 아니 근데 이거 원래 제가 시키는 건데 먼저 선수 치시네요. <웃음> 안 하고 싶어서. 하이린 <웃음> 성격해버렸다. 네, 그럼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웃음> 안녕! <웃음>